행복한 토요일입니다 초롱공인 t 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요 거래내역을 지금처럼 이럴 때는 어떤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챙겨보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모든 거래내역을 부동산에 전화해서 묻기도 그렇고 그럴 때 가장 강력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검증된 사이트가 바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입니다 얘기를 물론 당연히 다잘 아실 거고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몰라서또못 들어가시는 불인이 분들도 계시죠 오늘은 제가 눈높이를 좀낮추어서 들어가 볼수 있는 걸 모르시는 분한테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찾아서 들어가는지를 한번 챙겨봐 드릴까 합니다 볼까요? 어, 이게 네이버 창입니다 네이버에 여기에 어, 국토부 국토부라고만 딱 찍어도 검색 글자들이 주르륵 떠죠 요성에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를 누릅니다. 그러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는 게 메뉴에 이렇게 떠요. 여기에 그동안 기존 공개되어 있던 거는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분양 입주, 입주권, 그 다음에 상업 업무용, 공장 창고, 토지, 게시판, 뭐실거래가 자료 제공 이런 게 뜨는데, 요게 7월 8일부터 추가된 게 공장과 창고는 7월 8일 어제부터 추가된 카테고리입니다 이게 그동안 이건 조회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고 기껏 거래 내역이 그동안 밸류맵 이라든지 뭐 거기에 들어가면 그나마 뭐 상업용, 업무용 이런 거 보면서 뭐 땅은 얼마에 거래됐고 뭐 이런 정도를 볼수 있었던 내용이 다였어요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이게 추가가 된게 조금 특이할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뭐 어떤 점이 좋으냐 하면 아파트야 물론 뭐 말씀드릴 것도 없이 이 아파트에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는 저는 남구잖아요. 부산광역시 남구 대현동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뒤에는 대현롯데캐슬 레전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뜨죠. 1단지 2단지가 뜨고 1단지를 클릭을 하면 거래된 내역들이 이렇게 바로 뜹니다 최근에 6월 11일자에 지난달에 8억 2천에 팔린게 84타입이 가장 최근 실거래가액이고요 그 다음에 초에는 8억 6천 3 0에 거래된게 또 있습니다 다 중개거래였고요 뭐 임대물량은 직거래로 4억 7천에 거래된 것도 있네요 보구타입은 606,500에 거래된 게 있습니다 아파트는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장님 그러면 초기 지역에 예를 들어 뭐 광안동에 어, 원룸이나 이런 거를 하나를 살려고 해요 그러면 그런 실거래는 어디서 조회를 합니까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 연립 다세대 항목에 오시고요 부산 수영구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수영구 광안동을 한번 볼까요 단지명을 모르신다 그냥 검색을 눌릅니다 돈까지 하고 그러면 쭉다 뜹니다 이런 구역들이 광안동에 실거래된 그런 아파트 연립이나 다세대는 다 뜨거든요 이중에 내가 해당 집안을 찾아서 클립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원룸이에요 전용면적을 보니까 어, 이런게 어, 1억 5천 부터 1억 4천 1억 2천 1억 여기 1억 5천 9백 1억 5천 5백 이런식으로 조회를 해보면 다 뜹니다 지금 2022년도 거래만 지금 보고 있는데요 2억 200, 1억 9천 5 0뭐 이렇게 팍팍 폭등하고 있는 느낌은 아니죠 지금 느낌이 요런 걸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지역에 또 단독 다가구들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고 굳이 재개발 지역이 아니어도 수택은 들고 계신 분이 팔려고 해도 집들이 다 틀리잖아요 아파트 같으면 뭐 찍어내듯이 똑같은데 뭐 집들이 틀릴 경우에는 그 집의 시세를 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문현동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놓고 보면 문현동은 7월달에 보니까 직거래로 4억 8천에 거래된 것도 있고요 중개거래로 3억 6천 8백에 거래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입주권 중에 건물이 철거가 다된 입주권이 있을 수 있어요 요거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다 폐쇄된 경우 토지가 토지라서 그냥 토지가 아니라 아까처럼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그래 거래된 것들도 전부 여기는 토지로 실거래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소를 알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거래를 했거나 궁금해하는 그 지역에 사고자 하는 그 물건지에 그 인근 주소지를 이 토지에 들어가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물론 순수 토지도 여기 올라오지만 그런 철거된 것들의 재개발 입주권은 토지로 들어가 보셔야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된거 공장과 창고용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옛날거부터 지금 다 나온다라고 하니까 공장은 예를들어 강서구의 뭐 녹산동이 공장이겠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거래됐다가 이렇게 실거래를 계약을 해제가 올라온 것도 있네요 예를들어 2015년도쯤 한번 볼까요 이런식으로 지나간 거래들도 어제 날짜부터는 다 올려놨습니다 생공로에 있는 그 공장이 2억 4 150만원에 거래된 게 있어요 공장인데 얼마 안 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쭉 보는 거예요 2016년도 16억에 거래된 것도 있네요 녹산에 12억 3천 공장 단위들은 주로 뭐 10억대가 다 넘습니다 그죠 그럼 2019년 17억 9천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 보는 거예요 17억 2천 주로 뭐한 15억에서 한 20억 사이의 공장들이 뭐좀 거래들이 되고 있고 매물들이 움직임이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런 걸 파악하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업용 건물은 요거는 예를 들어 대로변에 뭐큰 건물들이 만약에 뭐 움직였다 그러면 시세들이 얼마 정도 하는가 그런 걸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대연동에 보니까 직거래로 팔린 것도 있고 잔잔한 걸리는 뭐 보니까 5억 4천대 뭐 29억에 팔린 것도 있네요 일반 상업지에 그럼 일반 상업지에 요거는 나중에 매매가에다가 요 면적 크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전용 면적이 다 나와있죠. 그러면 평당 얼마를 바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나는 꼬마 빌딩을 살려고 관심 있게 보고 있다. 그러면 원하는 동을 이렇게 클릭하셔서 연도를 옛날 것부터 쭉다음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매매가에다가 여기 용도지역이 다 나와있죠. 원하는 그 용도지역을 찾으셔가지고 상업지역을 찾는다. 그러면 상업지역에 매매가액에서면접을 나누면 평당가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쭉 검색을 해보는 거에 아주 도움을 주는 게 국토부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입니다. 보니까 왜 이걸 갑자기 생각이 나 올렸냐 했더니 어제 네이버 뉴스에 보니까 8일부터 공장과 창고 등 비주거시설도 국토부실거래가에 이제 포함을 해서 공개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신고된 그 내용에는 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등의 거래내용이합에서 17만 8천 건이 자료가 정리가 돼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뭐 얼마든지 지금은 소품만 팔면 데이터를 얼마든지 추려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공장이나 창고 이런 거는 좀 조심할 게 지금 실거래 올라와 있는 거는 아까 공장이 근무하고 주로 이제 토지 위주의 매매가액이라고 하면 그 안에 인수인계 받는 공산물 시설 있죠. 이런 매각 짜리 기계들도 있을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분석하는 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거래요 사이트는요. 2006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아파트를 시작으로 해서 도입이 쭉 되어 있지만 우리가 거래되는 게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제는 웬만한 건다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아까 참 입주권도 있는데요. 이거는 어, 1위로 신고가 되는 거는 이미 공급계약서까지 다쓴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분양권과 입주권으로 들어와서 조회를 하셔야 돼요. 어, 부산으로 치면 뭐 부산 연재구역 레이카운티를 한번 볼까요? 어, 여기는 이런 식으로 2022년도에도 거래가 몇건 있었죠? 1월달에 보니까 8사 타입이 9억 3 5 46만원 그 다음에 5 9 타입이 입주권은 7억 1450만원에 그리고 4월달에 114타입이 17억 5650만원에 그리고 5월달 6월달은 일반 분양권만 거래가 됐네요. 분양권이 가격이 많이 꽤 낮아졌네요. 5구타입이라서 그러네요. 9천까지 실거래된게 있고 6월달에는 빠르게 신고된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 있네요. 요거는 아까 공급계약서를 다쓴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여기 분양과 입주권에 들어오면 볼수 있고요. 아직 공급계약서를 안쓴 거는 철거된 거는 토지에 아니면 집이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이 살아있는 거는 여기 단독 다가구나 연립 다세대나 아니면 아파트나 요런 데 들어오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뀌어서 추가된 게 공장과 창고 요거를 실거래 보태게 되어 있고요.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봐 드렸습니다. 어, 늘 신세가 움직이는 거는 실제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실거래 팩트를 중심으로 흐름을 한 1, 2년 정도를 살펴보면 보압인지 하락인지 조금씩 움직임이 상승으로 움직이는 건지 그거를 볼 수는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60일 단위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어, 데이터가 많이 구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0일 안에 무조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더구나 뭐 분양권이나 이런 거는 계약 그 가계약금을 보낸 날로부터 30일 안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세가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정말로 초보적인 부동산 내용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행복한 토요일 되시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